어, 군인에게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걔네는 만난지를 때지고 합승을 시키다 보면, 뭐, 뭐 뭐, 저희는 일반이나 인 굳이 그 논문까지 보지 않아도 예, 알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mbc의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는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 편견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을 살펴본 채 심정으론 그냥 내가 나가서 떠드는거랑 뭐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성과 객관성이라고 눈씻고 찾아보기 힘든 자기주장과 빽질 말고 뭐 없는 초등학생 수준의 토론이었습니다 그럼 이 토론을 한번 돌아보면서 2001년 아침마당에 이묘한씨가 출연하여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시기에서 18년이 지난 지금도 기성세대의 생각은 틀에 박혀서 변함이 없다는걸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얼마나 패급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날 토론엔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교성원 교수와 시민연대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예방 정책국장인 김윤경 정책국장 이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 찬성 측 패널로 자리를 채웠으며 한국게임학과장인 위정현 학회장과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잘 아시는 대도서관님이 반대 측 패널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한국게임학회장이신 위정현 학회장님은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땠나 싶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토론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그래도 논리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말을 너무 못하십니다 토론하는 내내 굳이 꺼낼 필요도 없는 이야기와 조금 유치뽕짝한 내용들을 자꾸 언급하면서 분명 주장하는 바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와서 신뢰가 가야하는데 아니 제가 교수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릴 때 게임하다 집에 안간적 있죠 이러면서 조금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나씩 툭툭 던지시다 보니 이야기하는 내내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도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아쉬웠죠 자라도 참 많이 준비하셨던데 조금 더 말을 조리있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찬성 측의 노성원 교수님은 반대측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저마저도 몇몇 주장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할 정도로 상당한 전문성과 설득력을 지니면서 토론하는 내내 아 그래 초계 토론이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관된 생각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 소신있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발언들을 이어나가면서 상당히 설득력있는 토론을 펼쳐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아줌마가 없었으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오라 이거 게임에 문제가 있는건가 이러면서 충분히 설득당했으리라 생각될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논란에 김윤경 정책국장님은 대체 어디서 누가 섭외한거고 왜 불렀나 싶을 정도로 토론을 하는 데내 상대방 조롱하기 비아냥거리기 논지으리기 말 끊기 등등 대체 이게 토론인지 그냥 초등학생들이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학급회의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기본적인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고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 토론의 질을 폐급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며 뭐 결과는 보시다시피 개판이 됐죠 그리고 우리들의 머도서관님은 다시 한번 빛도서관님을 입증해주셨습니다 토론하는 내내 자신의 소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설득력 있게 해주어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어느 누구처럼 상대방의 말을 끊고 조롱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회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자는 본인의 성향이 어떠하든 어떠한 주장이 나오든 절대적으로 중립의 입장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야기도 잘 정리해주면서 분위기가 너무 달아오르지 않게 잘 중재를 하는듯 했지만 점점 이상할 정도로 은근슬쩍 찬성측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하면서 사회자 본분이 흐릿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거면 그냥 찬성측 패널에 서서 토론하지 왜 사회자를 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이런식으로 사실상 진지하고 설득력 있는 토론은 대도서관님과 노성원 교수 둘만의 토론이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어이가 없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란의 군인에게 처음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처음엔 잘 죽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면 사람을 꺼리낌 없이 죽이게 된다 이 발언은 큰 논란이 되었으며 이젠 게임 중독을 떠나서 우리나라 65만 장병들에 대한 엄청난 모독과 사회 전반에 깔린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폐급인지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갈 수 있지만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이 정책 국장입니다 토론이라는 건 상대방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인데 이미 토론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이상합니다 김은경 위영장은 시작부터 게임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성을 가진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함을 야기시킨다 단순도가다는 어떤 도움도 안된다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라며 시작부터 그냥 게임에 대한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늘 가불로막해서 승패가 정해진다고 결과가 바뀝니까 어차피 게임은 중독이다 라며 시작부터 토론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견을 내세우며 토론 분위기를 매우 흐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토론하라고 불렀더니 이런거에서 뭐예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토론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게임 중독세에 관한 토론에서도 수준 낮은 토론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대도서관님은 현재 우리나라 게임은 많은 규제로 인해서 많은 발전에 대한 저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학교폭력은 매년 2만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부 중독에 걸린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으나 김 위원장 측에서는 게임산업은 1980년부터 정보통신부 문체부가 국가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육성해서 키웠으니 단순히 돈 내기 싫다고 징징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중독세는 당연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위정현 학회장님은 한국게임산업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커온 최초의 산업이다 라고 하자 1980년부터 PC 사용률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 당시 PC 사용률 중에 게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국가가 산업을 육성하였다 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여기에 의문을 느낀 위정현 학회장이 대체 어느 논문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 라고 하자 저희는 일반인이라 굳이 논문까지, 굳이 논문까지 굳이 않아도 알수 찾아보지 있겠네요.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라며 토론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버렸죠 저는 빡대가리라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뇌피셜에 의하면 이렇다 카더랍니다 라며 토론을 하는데 주장을 받쳐준 자료도 지식도 없이 그냥 뇌피셜로 싸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입증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고요이 장면 하나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토론의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었죠 이후에도 다른 중독들은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지만 게임 중독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를 입힌다라고 하였고 이에 다른 중독도 쇼핑중독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발생한다고 대도서관님이 반박하자 그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일관하였고 그게 그 소리에요 라고 하자 그 얘기 끝났고요 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는 이건 그냥 대화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지말만하고 주제넘기는게 통보지 토론입니까 결국 토론의 마지막 발언 때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무슨 이런 자리에서 대놓고 상대방을 비꼬면서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끝내 자신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인식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참 문제가 많았던 토론장입니다 뭐 대본을 쓰면서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 WHO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새롭게 개정된 icd-11의 효력은 2022년부터 발휘되기로 결정되었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 아직까지 게임중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이며 어느 연구도 게임은 질병이다 라는 걸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른 시기에 해당 논제를 강행했다는 거죠 물론 WHO의 결과가 아예 터무니없는 소리인건 아니긴 합니다 WHO의 기준에 의하면 게임중독이 게임통제능력이 상실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임을 즐기는 행위가 12개월 이상 이루어졌을때를 중독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도 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여파를 들고 오냐 누군가의 큰 돈줄이 됩니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등록된 이상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해야 하는 솔루션이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뭐냐 정신과 의사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뚫린다 이겁니다 제일 만만한 사업 건드려서 사람 병신 만들고 우리는 돈을 뜯겠다 이거죠 무슨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살인본능을 키우고 밖에 나가서 살해한 사람을 찾는다? 아니요 진짜 페인 친구들은 그냥 컴퓨터 앞에만 박혀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야동을 탄압할 때 자위를 마친 사람이 나가서 성폭행 대상을 찾는다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게임 불감증이란 말이 있듯이, 게임은 질리는 매체입니다. 도박 불감증? 알코올 불감증? 마약 불감증?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날 술에 쩔어 살던 알코올 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 술, 아, 좀만 이제 안 땡기는데. 아, 오늘 그만 먹어야지. 이러냐구요! 게임하는 사람이 막 미쳐서, 게임해야 <놀람> 돼. <놀람> 누가 이러냐구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미친 살인범들은 게임 때문에 미친게 아니라 그냥 미친놈들입니다 살인마가 살인했던 당일날 클래식을 듣고 있었다고 그 누구도 클래식 음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당연히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왜 게임은 살인을 저지르면 게임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머 뭐 최근에 어벤져스 보려고 타령한 군인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화 중독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성세대는 게임을 하나도 이해하려 들지 않고 그저 절대 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이와 학구열에 미쳐버린 학부모들을 등에 업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듯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면 게임이 없던 느그시대에는 왜 전부 서울대를 못가냐고요 이런 와중에 WHO에서 게임 질병이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의 논리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WHO를 등에 업고 강력한 주장을 펼치겠죠 그렇게 게임은 계속 탄압받겠죠안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들은 점점 축소되겠죠 콘텐츠 시장에서 누구보다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아침마당에 프로게이머 이묘씨를 데려놓고 했던 병신같은 질문을 한지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썩어문드러진 기성세대에 대해 틀에 박힌 생각은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은 아무 진전이 없다는 걸 여가없이 보여주는 수준 낮은 토론이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